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나파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 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게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이들이옵니다.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의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안전한 길,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며 늘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시운데 우리는 늘 격길로 헤매이며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을 주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바른 길의 길을 알게 하셨사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열심을 내 가르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아버지 내안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아버지 바른 길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그것을 아버지 가르치며 정말로 아버지 지켜 행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를 주님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우니 겹길로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이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